오늘은 제가 집 구조를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. 오늘 가구 배치를 바꾸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일단 이 카페, 홈카페 자리를 완전하게 잘 유지하는 건데요. 어..홈카페가 창문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..제가 앉았을때 이 뒷면은 막 지저분한게 다 보이거든요?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뒤에도 예쁘게 되고 홈카페가 보장이 될까? 그 공간이 그게 일단은 제일..어..지금 첫번째고요그 다음에 두번째는 책상! 책상이 지금.. 근데 지금은 일자로 펴놨는데 이거를 모서리를 이용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하게 자기 기능을 그렇게 확 하는 것 같지는 않나요? 그래서 그거 저 책상을 어떻게 하면 잘 공간을 활용을 최대한 하면서 할 것인가 그것도 오늘의 핵심입니다.